토스트 생명은 마가린이지. 아! 기지 토스트도 다 아. 다 야. 내 저거 이거 뺏어 지고 이거 지고 이거 고 와. 근데 왜 이거 못 와, 이거 해 사랑해요, 밀키스. 사 i e s 야, 와.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치 진짜 넌진한넌